you mm -hmm.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의 새로운 그룹핑 방법 하모닉 그룹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미 낙관이들, 2번, 7번, 9번이죠? 그리고 역량이들, 1번, 3번, 5번이고요. 이두 그룹을 소개했죠? 이제 세 번째 그룹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모닉 그룹은 애니어그램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중심 그룹과 혼입이한 그룹 구분법에 완전히 익숙해진 분들께 하모닉 그룹을 권해드립니다. 이두 가지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모닉을 보게 되면 되면 더 헷갈릴 수 있다고 했죠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하모닉 그룹에 대한 이전 두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오늘 소개할 세 번째 그룹에 대해서도 대충 감을 잡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멤버도 뭐 뻔하죠. 남은 유형들이 4번, 6번, 8번이잖아요. 이제 이 정도는 말씀만 드려도 그냥 아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4번, 6번, 8번, 이전에 2번, 7번, 9번. 이 사람들 이름이 뭐라 그랬죠? 낙관이들. 그리고 1번, 3번, 5번 그룹은 영양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긍정적 전망그룹, 능력그룹인데 저는 그냥 편하게 낙관이들, 영양이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오늘 소개할 세 번째 그룹의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반응그룹입니다. 반응이들이라고 부르고요. 아시다시피 4번, 6번, 8번으로 구성된 그룹이에요. 자, 이 사람들 이름이 왜 반응그룹? 반응이들 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애니어그램 도형으로 하모니 그룹을 해석할 때 같이 몰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영양이들 이름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낙관이들 이름은 지난 영상에서 이미 설명했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좀더 있습니다. 사실 이 도형 해석이 진짜 본격적인 하모니 그룹 이야기고요. 이전 두 영상과 오늘 영상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라고 만든 영상이에요. 낙관이들 그리고 영양이들이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낙관이들은 길들 들여진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영양이들은 컨트롤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낙관이들은 마치 반려동물처럼 징그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이 들거나 혹은 길들인 냉수같이 얼핏 거칠거나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재미있으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개그 분야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이들은 애니어그램의 침착맨들이죠. 감정의 진폭이 크지 않아 감정 조절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좀 딱딱한 스타일 그래서 사무적이거나 드라이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감정이 은근히 드러나는 면이 있어서 츤데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낙관이들, 영양이들에 대해서는 감을 잡으셨으리라 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하모니 그룹의 세 번째 그룹 반응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떡밥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요 낙관이들이랑 영양이들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드라마틱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강렬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는 걸 겁니다.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터프한 유형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바로 반응 그룹인거예요 8번 말을 해서 뭐합니까? 터프의 대명사죠. 그리고 6번 저는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터프한 유형을 꼽을 때 8번과 6번을 꼽는데요. 애니어그램을 좀 아는 분들은 8번에 대해서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만 어 그런데 6번이 터프하다고 그런가? 하면서 갸우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가장 터프한 유형은 8번이겠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6번이라고 봅니다. 얼핏 6번은 터프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아 9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겁이 제일 많은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터프하다는 걸까요? 예, 맞아요. 그게 미스터리이긴 하죠. 8번이 원초적인 마초라면, 6번은 군대 조직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은 예술가잖아요. 아티스트, 근데 뭐가 터프하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도 터프해요. 감정적으로 아주 터프한 면이 있습니다. 감정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은 오히려 8번, 6번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좀 극단적인 면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반응이 될 그룹은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강렬한 캐릭터들이 많아요. 때로는 비극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용웅적이기도한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떡밥도 드렸으니까 슬슬 시작해보겠습니다. 항상 1차 유형 369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6번이 기준이 되겠죠. 6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6번이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운 유형이에요. 이전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좀더 알고 나니까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 보통 애니어그램 연구가들이 6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가장 난해한 유형이라고요. 오늘 이야기도 그래서 이전 다른 두 영상에 비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6번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6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늘 이야기는 다한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요 처음 딱볼 때는 뭐만 보이냐면 본능 감정만 보입니다. 본능 감정,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연대감 같은 거라고 했어요. 사자물이나 늑대물의 연대감. 왜 6번이 해병대나 비밀결사조직 같은 군대 조직과 연결이 되냐면요. 바로 이 연대감 때문이에요. 삶과 죽음이 동료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느낌. 그래서 히말라야 같이 위험한 산을 등정하는 산악인들도 6번과 관련됩니다. 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실제로 죽죠. 산타다가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옆에 동료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가까운 게 아니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동료가 살려줄 수도 있고 동료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죽는 수도 있고요.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피끓는 동료회라는 거예요. 전우회가 그런 거잖아요. 요즘 군인들도 그런 군 를 부르는 지는 모르겠는데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이런 군가가 있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6번은 동료애가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 동료애의 뿌리에는 이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바로 1번, 2번이에요. 이세 유형을 묶어서 컴플라이언트라고 했죠. 책임감, 의무감이 강한 사람들. 왜 책임감, 의무감이 강합니까? 사실은 본인들도 잘 모르죠. 자기가 왜 그런지. 다만 본능적으로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의 뿌리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본능적인 연대감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을 처음 알게 되면 1번, 2번과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좀 쉽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문제인데요. 이 6번이 사실은 사고 유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컴플라이언트는 생각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컨데 군대는 상명하복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전시의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소대원 중에 하나가 잠깐만요 소대장님 제가 좀 생각이 많아서요 지금 돌격할지 말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러고 있으면 그냥 직결 심판하는 거죠 총살이에요 그렇죠 일개 병사는 생각이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는 그러고 있으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저기 쏜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상관한테 총 맞아 죽는 거죠 그런데 6번은 사고 유형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역설적인 거죠 바로 이런 역설적인 면 때문에 스파이 업무가 6번과 관련되는 겁니다 미국 CIA나 옛 소련의 KGB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이죠 비슷한 조직은 기무사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6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이 조직은 군대와 관련이 있어요 현재 국정원은 별개의 정부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식 군대 조직인 기무사가 거의 예속되어 있다고 봐야죠 박정희를 죽인 사람이 김재규였잖아요 이 사람이 중앙정보부장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정원장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직권한 사람 바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이었죠 이 보안사가 기무사의 전신입니다 군사독재 시절엔 이 사람들이 다 군인 출신들 이었죠 이 정보기관 스파이 조직의 핵심 인력인 스파이 첩보원들은 일종의 군인들이지만 생각을 해야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렇죠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돌격해야하는 그런 보병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국가와 조직에 대한 충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동시에 생각을 해야합니다 업무 자체가 그런 업무예요 주적의 기밀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요원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업무는 그냥 주먹만 잘 쓴다고 되는게 아니죠 머리도 잘 써야 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해야 하고요 술수에 말려들면 안되죠 오히려 상대를 속이기도 하고 덫을 놓을 줄도 알고 함정을 파기도 하고 뭐 이런걸 할줄 알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업무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업무인데 상사나 조직의 지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토를 달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왜 저한테 그런 걸 지시합니까? 하면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원래 1차 유형 참여꾼은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6번의 역설인 거죠. 만약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6번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6번이 왜 4번, 8번과 닮았는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6번과 같은 사고 유형은 5번과 7번이 있죠. 이 사람들을 보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사고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수 있어요. 이전에 제가 사고의 키워드를 호기심, 자유, 독립 이런 거라고 했죠. 이 키워드만 봐도 컴플라이언트의 주요 특성인 연대감과는 매우 이질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6번은 원래 같은 컴플라이언트인 1번, 2번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본질은 그와 거의 정반대 방향에 있는 5번, 7번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5번과 7번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이란 네,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순간 그걸 벗어나거나 만약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려고 할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머릿속이 윙윙 돌아갈 거란 얘기죠. 7번은 좀 날라리 같은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날라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의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한테 규칙이니 뭐니 강요하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잠시 후에 이래라 저래라 한 사람 없는 평화로운 곳에서 재미나게 놀고 있겠죠. 5번은 7번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자유분방한 사람은 아니지만 통제받는 걸 싫어하는 면에 있어서는 7번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겉보기에는 규칙을 안 지키거나 이런 식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냥 조용해 보이잖아요. 근데 5번을 너드라고 했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해커가 되는 겁니다. 영화 속 천재 해커 악동 혹은 악당 캐릭터가 바로 5번이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이 사람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6번을 잘 모를 때는 1번, 2번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냥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강한 스타일인가 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6번을 좀더 알게 되면 의외로 생각이 많다는 게 보입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점이 상사 부하처럼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친구처럼 수평적인 관계일 때 그런 면이 더잘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책임이나 의무가 덜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없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는 거죠. 이렇게 가까이서 6번을 보게 되면 4번, 8번과 비슷해 보이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6번의 본질적인 면은 사고 유형인 5번, 7번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면도 있다는 걸 느낄 뿐 현실의 6번은 5번, 7번과는 확실히 다르죠. 특히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강조하는 부분은 다른 사고 유형인 형과는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6번의 첫인상이 1번, 2번과 비슷해 보이는 건 왕따가 같아서 그런 거죠. 왕따가 모두 사고인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6번이 5번, 7번과 같이 사고에 고착된 유형이라는 건 대장이 같아서 그런 거고요. 세 유형 모두가 사고가 대장인 사람들이 죠 모티브가 사고란 얘기예요 그런데 6번을 좀 알게 되었을 때 4번 8번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건 꼬붕이 모두 사고라서 그런거예요 그렇죠 4번은 감정이 대장 사고가 꼬붕이고요 8번은 본능이 대장 사고가 꼬붕이죠 그리고 6번은 1차 유형이니까 사고가 대장이고 왕따인 동시에 꼬붕이기도 한 거죠 대장인데 혼자 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꼬붕이 사고라는 게 6번이 4번, 8번과 비슷해 보이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감을 잡는 게좀 어려워요. 이전에 설명한 다른 두 그룹, 낙관이들, 영량이들에 비해 그렇다는 겁니다. 낙관이들은 꼬붕이 본능이었죠? 영량이들은 꼬붕이 감정이었고요. 이 경우엔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길들여진 본능 감정 컨트롤 어떤 캐릭터인지 감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고가 꼬붕이니까 사고가 길들여졌다 사고가 컨트롤 된다 제어되는 사고다 뭐 이런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왠지 본능은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감정도 컨트롤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근데 사고를 제어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죠? 사실 6번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사고 유형이라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냥 사고 유형이 아니라 사고 유형의 중심이죠. 6번이 사고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고예요.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라는 것 자체가 언어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능이나 감정을 말할 때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사고의 틀에서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 밖에서 그리고 감정 밖에서 그걸 보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사고는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 자체가 사고니까요. 그래서 사고가 어렵다는 거예요. 밖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단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4번, 8번은요.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하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만 할수 없는 이유도 동시에 갖고 있습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의견이 있는데 내 계획도 있는데 하지만 내 생각대로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게 현실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인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들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제어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사고는 스스로 길을 찾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무언가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5번, 7번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1번, 2번이잖아요. 이들은 자기가 족한 공동체나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각을 한쪽 편에 미루어 두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의식을 갖곤합니다이 4번, 8번은 요 5번, 7번처럼 자기 생각이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1번, 2번처럼 그렇게 할수 없는 이유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게 되면 이들에게는 뭔가 낙관이들이나 영량이들한테서 느낄 수 없었던 이상한 긴장감 또는 갈등 같은 게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고 때문에 그래요. 제어되는 게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본능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고가 제어되고 있어서 이상하게 불편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사고의 중요한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자유. 독립이거든요. 근데 사고를 제어한다면 사고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사실상 제어할 수 없는 걸 제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본능은 제어되는 게 이상하지 않죠. 아니 오히려 제어되어야만 할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감정도 제어할 수 있죠. 좀 무미건조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게 나을 때도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런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제어된다는 건 아주 불편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왜? 사고는 제어되는 게 아니니까요. 보통 사고가 다른 걸 제어하는 게 자연스럽죠. 내 생각대로 본능을 제어하고 내 생각대로 감정을 제어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다른 무엇이 조종하고 움직인다면 이게 뭐 그래도 되나?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니 그 전에 일단 그게 무슨 얘긴지도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냐면요. 묘한 긴장감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 잘못 건드리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약간 위험한 느낌 근데 그게 오히려 사람에 따라 카리스마 같은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다른 걸 제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사고를 제어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건 그대로 보이는 거죠 8번의 경우 원초적인 날것의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4번은 심연에 닿을 듯 깊은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고요. 정작 본인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나도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내 입장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현실이 그렇게 생겨먹었고요. 내 주변이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도 내 생각이 있거든. 대략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강렬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왜? 진심이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에서는 내 생각이 맞거든요. 그런데 내가 처한 차가운 현실은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는 내 마음 같지는 않다는 거죠. 내 생각과는 달랐던 거예요. 이 물러설 수 없는 진심과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현실 또는 나와 연결된 타인이 긴장감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1차 유형 6번도 바로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진심과 자기가 몸담았던 공동체와의 긴장감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갈등이 폭발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박정희 시의 사건. 11.6 사태죠. 주인공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6번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혁명군의 국가재관 이라는 모토를 진심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5.169 대타가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진짜 혁명이었던 거죠. 국가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박정희가 말년에 주색이나 탐하면서 길었던 독재 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걸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체제는 박정희 개인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낸 거였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재규는 엄청난 불안과 본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자신이 그 마지막 커튼을 직접 내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배우 이병헌이 김재규 역을 했었죠? 이 사람이 총 쏘면서 하는 대사가 뭐예요? 카카를 혁명의 배신자로 처단합니다. 이거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혁명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괴로웠던 거고요. 자, 오늘은 하모니 그룹의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인 반응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